주를 높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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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값에 산소을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 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볼.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썸네일 보셨네요그뒤 이렇게 볼 빨간 사춘기처럼 이렇게 다보 이렇게 빨갛게 <웃음> 네, 네 연애 얘기 나오니까 또왜 네, 이렇게 네. 신경 썼어 근데 썸네일에? 아! 벌써 많은 분들이 계셨네 아왜냐 연애 얘기니까 나 연애 얘기 좋아하니까 네. 온라님, 네, 네 반갑습니다. 와양 목사님 거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우리 아유. 우리가 원래 우리 저기 촛불전진 채널에 있는 분들이 양 목사님 채널로 이동해서 봐야 되는데 양 목사님 채널에 있는 분들이 이쪽 와서 <웃음> 보고 계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돈독자구다자로 <웃음> <내가> <웃음> 계속 어? 뭔가 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웃음> 여러분 첫 불전지 그럼... 계신 분들 와서 빨리 저희 저희, 저희 <웃음> 채널 구독해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웃음> 봐 보자 보자 보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양희성 TV 6만 6만 9아79 79명 야, 야, 여기서 이거 곧, 곧 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를 100명만 더 들어와서 하면 되겠네. 저희가 이제 7만 9천 <웃음> 아 8만 9천 그럼 뭐 저는, 8만 9천 저는 저기라서 안돼 종교 방송이라서 그렇게 막 왜요? 김어준의 아, 그 뉴스공자 보니까 <웃음> 종교방송이 몇 만이지? 50만 명씩 보 공간했나? 아니 아니 200만 이었어. 200만? 어. 거기또 온라인 교회 그런 거라면서요? 누가? 그 세계 1위 하는 그 실시간 시청자 수 제일 많은 채널이 누가? 무슨 네. 브라질의 목사님이 브라질 목사님. 하신 건데 음. <웃음> 50만 명씩 보신대요? 그치. 실시간 <웃음> 시청자가. 네.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도 50만 갈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양이삼 TV 제... 검색하시면 네. 나오고요. 네. 양이삼 TV. 자 오늘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어? 보세요. 어?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거꾸로 어, 보이는 나 거꾸로 어? 보이네. <웃음> 거꾸로, <웃음> 이렇게. 예, 아, 영상이 <웃음> 아, 뒤집 지금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내가 뒤집어져 있다네. 다시 뒤집어봐. 아니 잠시만요. 뒤집봐요 좀. 자연치유마을. 지금 뒤집어봐요. 시청 중에 뒤집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자, 이게 아니, 음.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하는 건데 와, 이게 사과즙이에요 사과즙, 네, 네. 사과즙 사과즙인데 네, 아, 여러분. 제가 이런 걸잘안 먹어요 아, 사과즙이니 아, 뭐니 이런 거 해도 네. 잘 먹지도 않고 이제 내려가니까 다시, 예, 이제 글자 보여요. 다시 해, 해주세요 어, 글, 이제 바뀐 아, 거야? 네. 화면 바뀌었습니다 네. 요건데, 요거 요거, 요거 사과 네. 자연치유, 자연치유 마을 자연치유 이게 뭐냐면 마을. 그, 그거 있죠. 우리 조합 음유명하니협동조합그 저기 조합 생엽 생엽 음. 아 생엽이 뭐지? 한살림 한살림 음. 한살림에 들어간 사과예요 오 한살림에 들어간 사과 사과가 진짜 맛있는데 그 사과로 만든 사과즙인데 음. 제가 이게 이걸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웃음> 저는 저한테 한 번도 안 먹어 제가 제 친구가 요거를 지난번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한 10년 만에 만났나? 어... 그래서 갔어요. 저기 부산 가다가 어... 들려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주더라고 요근데 야, 나 이런 거안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 근데 안 준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줘봐. 싫어봐.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이걸 먹었어. 어... 너무 맛있는 거야. <웃음> 아, 그럼 지금부터 약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쇼고스트가 끊겼는데 오늘 먹어봐요. 너무 맛있더라고. 들어보세요. 이게 음. 다른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ASMR 맛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네 ASMR은 음. 필요없고 그래서 어우 맛있다 그래서 진짜 어때요? 아니 약간 그 상큼하면서 남은거 남은 좀 먹어볼게요 이 사과 자체에 그 상큼한 그 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왜냐맛있 착즙이에요 착즙 아 착즙 이렇게 막 끓인거 음. 아니고 착즙 뭔지 알죠? 맛있지 맛있지 사과 하나를 그 누르러가지고 아, 아그 아, 그 맛이네요 진짜 딱 100%입니다 뭐이게 사과 향이 막그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 에이, 사과를 딱짠 느낌이죠 착즙이 완전 100% 착즙이어가지고 근데 맛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하는데. 음, 어, 오, 근데 너무 달아. 아, 지 맞아. 당도가 어, 살아있어. 사과 자체가 사과 자체가 맛있어요. 이그 거창에 있는 사과. 그오 사과면 또 거창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음. 100%예요. 그러니까 한 살림에 들어가는 사과를 음. 눌러 가지고 <웃음> 눌러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음. 이게 음. 2만 원에 50포. 50포. 어. 2만 원에 50포.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는 이제 받으시는 분이 부담하셔야 되니까 25,000원인데 음...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두 개를 하면 25,000원 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 4만원 4만5천원이 되겠지 택배비 아택배 포함, 아, 포함. 네, 네. 그렇게 해서 010-2267-6289 네, 010-2267-6289 예. 전화 주문 하시면 양이요 양희산 목사님한테 소개받았다고 하세요 제 친구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예쁘네요. 꼭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저희 먹는 것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그야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양만 것만 가지고 하다가 <웃음> 제 아내가 또 손이 커. <웃음> 여보 이거 사무실 갔다 줘 하고 또 박스를 네. 그럼 받으신 거 그대로 가고는 거네요. 아지아한 박스에서 좀 먹다가. 그목사시라고 음 어, 가져온 건데 막 거기다 막 <웃음> 흘리고 막질질질 나. 네. 사과즙. 흘렸습니다. 네. 네 맛있는 사과즙 진짜, 진짜 당 맛있어요. 당도가 엄청나네요. 아나 사과, 사과 자체가 사과 되게 단다. 별로 안좋 에이. 사과가 대장을 깨끗하게 하고 아 진짜요? 네 대장을 비우는 데 효과가 있고 에이.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만 먹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 변비가 사라질 뿐더러 장을 비워줘요 장청소를 하면 아침에 하고. 사과는 보약이라고 했나이튼 먹으면 안 된다나? 어 완전... 밤에 먹으면 안 된다고. 어 독약, 밤보다는 독사와 아침에. 그데 사과 진짜 맛있어가지고 음. 음, 마이크 진짜 방향 맛있어. 좀 제발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웃음> 네. 아, 방송을 지금 <웃음> 몇 년째 <년째에도 웃음> <마이크는 웃음> 해도 마이크는 이쪽에서 하고 이런 얘기가. 안들어갑니다. <웃음> 뭐 저는 좋은데 <웃음> 시청자분들도 좋으실텐데 아네 여러분 깔끔한 목, 음성 목소리 안들어가면 아쉬워하실까봐 아 그니까 아, 너무 대려 없습니다 아 사과제 근데 진짜 저희집으로 하나 이렇게 배달시켜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그 사과즙이 원래 저희 집에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맘못 먹었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약간 제가 요새 변비가 심했는데 변비 이제 뚫릴 것 같은 느낌. 네, 건강한 사과즙. 아까 어. 변호 기억나시죠? 010. 010. 아, 나도 몰라. 요즘 누가 전 저녁에 오고서 010 나? 2267 <웃음> 6289 여기다 적어 주세요. 저. 네. 아, 그6 2 8 6야 아직 유튜브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웃음> 0... 아 가지고. 몇년 하셨는데. 0 0 2267 6289 6289. 9 4가 자연 치유 100%. 전화 주세요. <웃음> 자, 텍 확인해 주시고요. 쇼핑 호스트 같네요. <웃음> 어, 네. 오늘 2시에 방송하면은 원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는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럴까요70몇 어, 네. 명이 들어오셨네 오, 왜지? 네. 에이, 무슨 일이죠? <웃음> 저희 많이 들어올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너. 제가 그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8시간 연속 방송 영상을 틀어놨어요. 그 지난 했 아, 방송 중에 좋은 것도 이제 막 명작들을 모아가지고 <웃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틀어놨었거든요. 그걸 어... 앉아가지고 계속 채팅하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웃음> 그 라이브 방송하는 동안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늘었어요. 아, 진짜요? 어, 진짜? 네. 오... 그... 구독을 안 하신 분들한테도 노출이 됐었나봐요. 처음 와본다고 이런 방송 있는지 처음 알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구독자가 왕창 늘었습니다. 어, 그 중에 한 분, 저희 그 시댁의 작은 어머님. 어? <웃음> 구독하셨어요? 네. 구독, 좋아요. 누구시고. 아, 좋았, 좋습니다 <웃음> 그래서 아, 이 방송하면서 한 9만 명까지 딱 도달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어, 하루만 더 하면 되겠네. 하루만 더 하면. 아니요, 더, 더는 못하겠어요. <웃음> 거기 계속 아, 보시던 분들도 이제 엉덩이가 아프니까 제발 방송좀 그만 끝내달라고 <웃음> <웃음> 설이고 설이라 휴일, 휴일이어서 휴일 네. 그랬을 거예요. 아, 지금 하면 되지도 않을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TV도 보기 싫고 TV 보면 맨날 윤석열 나오니까 어, 저희 그설 그 명절 민심 좀뭐 대화 좀 하시죠. <웃음> 여기 네. 다양한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웃음> 아, 그러면, 있는 분들 가지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저희 일단 본가 본가는 진짜 다양하게 좀 민주당 이 있으시고 정의당 있으시고 또 이제 약간 여성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음. 네개 어쨌든 정파가 모여서 <웃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네요. <웃음> <웃음> <웃음>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열띤 토론이 진행돼요. 어. 근데 다들 반윤. 네, 무조건... 마이크랑 멀어지시면 계속 저희 네. 얘기를 못 들어요. 저희만 들어요. <웃음> 이분들은 못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전... 민심 리포터 장재희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네시 그랬는데 이번에 시댁이 시댁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 시댁이 이게 이거는 약간 공개인데 저희 시댁 중에서 한 분이 이제 허경영의 열렬한 지지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치 달고 다니세요? 아, 브로치? 네, 브로치 무조건 하시고 아. 어 오실 때 무조건 브로치 없으면 안 아, 아, 들어오세요. 브로요 네. 네. 그럼 진이 여기 그, 허경영 네. 얼굴 새겨져 있는 브로치를 아, 큰거 이렇게 <웃음> 네모난 거 아시죠? 저 지하철에서 봤거든요. 그거 아 보기 쉽지 않은데 어어 찐당원도인가봐 진성당원들 아마 천만원씩 내야 달수 수 있다네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달수 있는 거라 돈을 거라는 많이 낸 사람들만 그 브로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허경의 얼굴이 새겨지 그렇죠 <웃음> 어, 저는 그 할아버지 <웃음> 할머니 부부를 봤거든요 어, 지하철에서 같은 분 보신 거 아니에요? <웃음> 어머니 거기 아니, 어머, 아버님, 아버님, <웃음>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네. 아, 근데 이게 아버님이 그런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허경영이 또 예언자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시는데 윤석열 곧 탄핵될 거다. 어! 윤석열 곧 탄핵되거든 요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믿고 계셔 가지고 언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웃음> 그건 다 알아 탄핵될 거라는 거아 왜냐면 우리 시아버지가 아... 말해버렸네 아... <웃음> 아는, 아는 지인네 아는 지인분 그분이 그 대선 때 엄청 열심히 이제 허경영 당선을 이제 피력하셨다가 이제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촌들 모였는데 말씀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음. 풀이 죽고 우울해지셔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분의 말씀으로는 아마 한 봄쯤이라고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틀리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허경영의 예언이 봄, 봄, 황제의 봄이 옵니다, 여러분. 네, 네, 봄. 허경영이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떤 게 괜찮아요? 허경영이 예언한 게 아니고. <웃음> 허경영도 거그 학교 나왔어요. 어디요? 우리나라에그 토착 애국 말고, 음. 그러니까. 일본 해방이 되고서도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은 일본인들. 어...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100만. 예, 100만 명인가 그렇대요. 오. 오뭐 젖어. 왜 맞죠? <웃음> 근데 <웃음> 진짜 맞췄어. 근데 진짜데그 사람들이 일본말 쓰고 있어요? 아니요. 한국말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 봐. 윤석열이왜저지랄 하는지. 윤석열이, 어... 윤석열이 아니... 한국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웃음> 알고 보면 일본의 국적이지. 피를 이어받은 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네. 음. 그런데 어. 그런 설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해방이 되기 전에 음. 얘네들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조선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사. 음. 어. 땅을 사네요. 땅을 사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자 이제 해방이 되고 났을 때 됐을 때도 가봤자 벌벌레 없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서. 뭘 했는데 아 사천폰가 어디 삼천 사천폰가 거기 가면은 초등학교가 LG 현대 이 회장들 다 나온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시골에 어 기사에도 나와요. 학교 이름이 뭐던데. 근데 그 학교 출신이야 허경영이도. 아 어, 진짜요? 예, 예. 일본, 아 근데 약간 관장이 좀 일본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오래된 방송인 같은 느낌이랄까? 어, 알아 알아 그 느낌 알아. 어, 그 사람들 어, 알아. 그 사람 그그 그 사람들이 바... 일본 말을 쓰지 않아 일본 말을 쓰지 않아요. 어. 그 사람들의 피는 일본 일본인이야. 오. 경영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근데 윤석열은 친일파인 줄는데 그럼 일본인일 수도 있겠네. 일본인 확률도 있다 내가 일본인. 그러니까 저지식가리를 하고 있지. 그렇죠. 그 그렇죠. 윤석열 어. 일본인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리가 어려 어려운 거죠. <웃음> 지금 그 지금, 상황이. 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웃음> 통해. 갑자기 이해돼. 어. 다 이해됐어. 네. 어, 그럼 진짜 일본을 그귀그향하지 않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럼요? 돌아가지 않은 어. 거. 귀아 귀향하는 토로 들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음. 한국에서 네. 뭔가 하고 있는 이게 이게, 어, 네. 아, 이게 그 식민지라는 네. 게 이런 겁니다. 어, 식민지라는 그렇구나. 게 이렇게 쉽, 쉽지가 않은 네. 거예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싹, 싹, 싹들이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어, 거죠. 당시에 일본으로 돌아간 음.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섞이지 못해서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 오. 오. 그럴 저는 그럴 그런 사례는 아는데 전, 그 일본인인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음. 안 끝났다고 믿고 산에서 계속 혼자 전쟁 맞아, 중이라고 맞아, 생각하다가 전쟁 이후에인가에 발견된 맞아요. 사람. 아 살은 살아있는 상태로? 어 살아있는 상태로 그, 그 어, 사람의 전쟁. 이제선 발견됐는데? 네, 네. 어머머머머머머. 그게 한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2 0여년전 얘기인 거 같아요. 어머머머 뭐, 진짜요? 응. 그그때까지 그, 전쟁이 끝난 줄 몰랐던 응.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아, 안 끝났다고 정도면은... 믿고 싶었던 거지 아, 아, 일본 표망했으니까 아, 아 어. 야, 뭐 그런 그, 사람들도 있다더라고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본인이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부엉이님이 한 주셨다고 집회하는 꿈을 꾸셨다 오, 어떻게 그, 그, 대박. 대박 길몽일까요 악몽일까요? <웃음> <웃음> 길몽이시겠죠 악몽이십니까요 <웃음> 아 이러다가는 저기 윤석이 태진되고도 집회하는 <웃음> 꿈을 꾸겠어요 내가 네, 아, 네, 옛날에 한번 <웃음> 윤석열 만나는 꿈꿨무을 만나는 꿈 꿨다고요? 김건이랑 같이. 아, 아, 어. 이네요 뭔가 내가 회유를 했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음. 너무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 개꿈이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왜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저 겠지 뭐. 어.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왔어요. 했냐고 내가?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성에게 답을 네. 했어요, 혹시? 뭐 기억도 안 나. 듣는 척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웃음> 네, <그렇겠어요>. 네, 목사님의 <웃음> 욕망이야 욕망. 음, 나 때문에 나의...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내 욕망이 반영이 돼서. 해야겠다. 내 욕망이 됐다. 반영이 돼서 제발 삽질 좀 하지 마라, 이 일본놈아. <웃음> 아니 요새 목사님 집회 때 연설하시는 거 보면은 만약에 한번더 꿈에 나오면 다시는 땅에 발 붙이지 못할 정도로 호통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연설님 <웃음> 만나면은 목사님 제가 맨앞에 사진 잖아요 그러면. 음. 잘 찍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면게 이렇게, 이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있 이렇게, 이 이렇게, 이속 이렇게, 몰렇 이렇게, 이성이러주 이렇게, 이 아니야 손게 이렇게, 이 발언할 때게 이렇게, 이이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있어. 말을 하려면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세게 안 나와. 아, 아, 이렇게 정면을 그쵸? 봐야 아 세게 나가니까 이 손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손안써 잘. 그런 <웃음> 부터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웃음> 네 오늘 방송 주제가 뭐였죠? 저또 까먹었어요. 다른 종교가 아! 연애할 수 있나? 다른 전교인하고 그 전에 음. 저는 그거부터 연휴에는 목사님들은 다들 뭐 하시나요? 음.. 궁금하다. 이게 시댁 가고 시댁은 아니고 뭐죠? <웃음> 처갓집 음, 처갓집 가고 어, 처갓 하시나요? 하지요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가 주일이 껴 있거나 하면은 뭐 어려운 거고 음. 주중에 있으면 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죠. 음. 주중에 있으면 음. 어, 주일날 예배 있으면은 뭐 꼼짝할 수가 없고 연휴 맞이 예, 예배 이런 것도 있나요? 아, 그건 있을 것배 말고 그런 건 없고요. 어, 아, 아, 연휴도 네. 다 집에는 가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웃음> 저, 제가 이제 그 예배당 우리 정리하기 전에 <웃음> 네.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달 전에 정리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어, 명절이 끼어 있는 주간에는 예배하지 맙시다. 아, 다 집에 가고 아 한주 쉽시다. 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오. 난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음.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또 추석 설에 또뭐 그냥 예배를 드린다 어쩐다 하면서 누구 나와서 뭐 해야 되고 음. 하지 말자고 음. 나는 이제 교인들 귀찮게 안 했어요 되게 음. 예, 밥도 뭐밥 하지, 하지 말고 평소에 잘 먹고 사니까 그냥 그 김밥 사다가 먹고 그리고 라면하고 김밥 먹읍시다 일주일에 한번그 먹어도 안 죽어. 완전 제 스타일. 진짜 저는 만약에 기독교인이었으면 진짜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음. 왜 너무 자유분. 뭐랄까. 우리 보고 계시나? <웃음> 네 방송은 다. 가끔 가끔 가끔 봐요. 가끔 보면서 또 시작인데. 가끔 보면서 음악이 변하지 않는 저 드립은 화음. 대단하시네요. <웃음> 화음이 너무 끝내줍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부분데. 네. 음 한 명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네. 그럼 주일이 껴있어. 근데 음. 제사도 지내야 돼. 음. 그러면 이런 음. 것들은 어떻게 진짜 서로 합의 조율을 하죠? 하, 안 돼. 어. 더센 사람이 이기는 건가? <웃음> 어. <웃음> 그러, 그러겠죠. 발언권 <웃음> 센 사람이 이기는 건지. <웃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 그럼요. 예. 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오늘 이제 그 주제도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은 이재명, 와이프는 윤석열. <웃음> 안나그 아, 얘기 들었다 우리 시댁. 못 꿈? 살아요 진짜 이혼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니, 아는 어떤 분은 음, 최근에 음. 어째 이상하다 했대 와이프가 내 번호랑 다 지워버렸대 어, 진짜요? 남편 음. 아, 진짜?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그거는 그거, 그거 범죄 아니요 범죄? 근데 부부가 정치적 지향이 그렇게 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아. 특히 오. 교인들 중에. 아 교인이면. 아, 특히 아, 교인들 모르겠구나. 중에 자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어때요? 다 윤석열 윤석열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가끔씩 깨어 있는 분들이 계셔. 음. 그러면 그분들은 아 이건 아니지 했는데 와이프는 여전히 윤석열. 남편은 이건 아니야. 이러면 어.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어. 아 저희 시댁에서 네. 이번에 그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막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 얘기하시다가, 다 이제 막, 다 지지, 지지정, 뭐, 이런 거 얘기해보자, 윤석열, 이렇게 했더니 다 반윤, 막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그, 어디, 몇 번째 아버지신지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근데 아, 와이프는 윤석열 지지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열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불만이 생길 때마다, 어우, 한동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어... 막 이런 <웃음> 얘기를. 약간, 약간. 나는 아, 씨, 내가 나갈까? 내가 보다. 나갈까? 오사이 대화를. 오사이 어떻게 생각 해? 아니, 그렇게 한다는 아. 거. 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부부 싸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건드리신다고. 아니, ]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뭐 좋아하면 뭐뭐든뭐처같집말뚝도뭐 어쩐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이제 싸움이 난 거야. 음. 담임 목사가 사고를 쳤네? 네. 그런데 남편은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에 대한 비판, 비판적이고. 와이프는 무슨 소리냐 목사님인데. 아. 어... 이러면서 <웃음> 역시. 와이프는 담임 목사님파. 남편은 반대파. 와. 어떻게 됐을까? <웃음> 기어이. 헤어졌겠죠.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야 아, 대박이다. 와 근데 그게 그게 안 꺾이나 보네요. 그냥, 그러니까 예. 자기, 자기 신념이. 신념이 예, 종교적인 신념이고 그리고. 이거 정말 신념인가 보다. 예, 그래서 <웃음> 믿고 어, 있어. 진짜 이제 이거는 아, 비극적인데 근데, 근데 그 목사가 어떤 목사였냐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저만 믿고 저를 잘 붙잡고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면 됩니다. <웃음> 이렇게 했던 목사요? 눈... 이혼하시기 잘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가실 사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더 좋은 분 만나시길 <웃음> 바요더 <바람에>. 아... <웃음> 좋은 랍니요 <웃음> 서로 이렇게 잘 맞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웃음> 그두 분은 안, 마신, 안그 맞으셨던 집, 거죠 집회 나오셔서 뒤풀이 <웃음> 같은 거 하시면서 좋은 분 한번 찾아보셨죠 이게 정치적 그 지향에 종교적 신념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정말 강고해지겠네요 어... 어, 바뀌기 어렵겠어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종... 저, 종교적으로도 저희 부모님 어우. 완전 보수 저기 보수여가지고 아버님도? 엄마도 아빠도 이제 박근혜 뽑고 이명박 뽑고 그리고 이제 이번 명절에 알았죠 아빠가 윤석열을 뽑았었다는 거를 <웃음> 어. 분명히 안 뽑는 척 해놓고 1번 <웃음> 음. <안 뽑는 웃음> 어, 뽑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웃음> 원래는 안안찍는다 그랬어요 1번 <웃음> 어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다 막 해가지고 <웃음> 어 아빠 그러지 말자 진짜 <웃음> 윤석열은 아니잖아 진짜 부탁할게 그랬더니 네 이렇게 왔어 <웃음> 어아 근데 이번 소회가니까 <웃음> 아 양심 고백을 하시더라고 투표장 들어가서 마음이 바뀌셨겠지 그래가지고 <웃음> 아니 딸연서사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설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까지 오셨어요 지금 너무 싫고 어떻게 이런 이재명 피하려다가 윤석열을 <웃음> 만났다 하면서 엄청 욕을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드디어 너랑 나랑 정치적 지향이 일치되는 시대 시기가 <웃음> 왔다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아멘 잘로 <웃음> 아, 그래서 나는 그거 그 말에 충격 받았지 어찌껏 내가 찍으라고 했던 사람은 <웃음> 아무도 안 찍었다는 거야? 난 이래도 어징겨버렸어 그걸 믿었어? 배신이다 아, 진짜 찍었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라고 했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오랜만에 큰맘 내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 큰맘 내신 줄 알았지 근데 <웃음> 역시 선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윤석열이 지금 <웃음> 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어. 네. 아빠그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평생 보수 살았는데 음. 내가 이렇게 윤석열을 싫어하는 정도면 정말 못 견디겠는 정도면은 다 돌아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네 다 돌아 서셨네 나는 그것도 의문이더라고 주변도 다 싫어한데 윤석열을 100명 중에 한명 정도 좋아한대 어. 근데 그한 명은 노조를 탄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거 좋아뭐 그런 분들은 완전 골수진 지층이니까 어. 상식적이 아는 분들이잖아 그러면. 우리 아빠가 이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싫어한다고 봐야 되는데 <웃음> 윤석열을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런 의문이 확 들더라고요 어 곧, 곧 내려오겠구나 뭐. 어 근데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고 한건 한번 쥐면 쉽게 음. 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음.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저 오늘, 아, 오늘 오늘 오늘 은성열 꿈꾼 거 같아요 아, 저 진짜 꿈에 아, 윤석열이. 완전 지어내는 거 같아. 데 진짜. 아니, 아까 내가 없어서. 얘기할 때는. 아니, 내가 잠깐 잠들었는데 <웃음> 윤석열이 나왔었어, 진짜. 완전 할말 없었어. 는데 내가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러니까. 아니, 나갑 아니, 그러니까 불현듯 갑자기 나왔던 게 꿈에 나온 아, 게 아, 생각이 얘기하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제 그렇죠. 차량이라. 아니, 뭐냐면 제가 버스에서였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갑자기 윤석열이 확쩍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약간 뭐였냐면 윤석열, 윤석열, 알았어 빨리 그러세요. 오늘 주제 얘기합시다 이게 장제희 국장으 보면은 어. 이제 거짓말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첼리스트는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음> 1초도 쉬지 않고 자기가 겪은 걸다 얘기하잖아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아니 나도 첼리스트 텐션이야 난 너무 이해해 <웃음> 근데 그런 텐션은 절대 거짓말하는 <웃음> 어, 텐션이 아니 지금 5초동안 고민했잖아 다음 아, 얘기가 뭔지 <웃음> 이런 사람들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근데, 제가 또 진실을 말할 때 확실합니다 음. 그런데요, 리플리츠 구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은요. 1초만에 대답해요? 아니, 누구? 진짜처럼 얘기 다 합니다. 어, 네. 그건 정말 병이니까. 그런, 지, 지병은 그런 사람 있어요. 질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심각한 정신병이니까요. 그런 언증에 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잘못하면 깜빡서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살면서. 음, 리플리 증후은 아닌데, 이제 헌증에서 이제 리플리 증후군을 넘어갈 뻔하는 친구예요. 오. 근데 그, 딱, 그 시기에 경계선에 잡혔어, 우리한테. 오.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오. 근데 이제 조그만 거짓말을 쭉 하다가, 우리가 다 믿었죠. 다 믿어주니까 더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 무슨 거짓말을 쳤냐면 자기 가난말기라고 뻥친 거예요. 어.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막 울고 불고 얘를 어떡하냐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뭐, 뭐, 뭐, 이제 뭐, 뭐, 뭐, 뭐. 그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알아본 거지. 어. 얘가 진료를 어떻게 받았고 어. 내용 그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병원 간 이제 진단이나 내용을 얘가 잘안 알려주니까 전화 물어보니까 온 적이 없네. 그 병원에 <웃음>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네.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1, 2주 고민하다가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 어... 너도 의도하지 않게 나도 아... 모르게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 너가 어, 진짜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어, 아... 네가 의도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착하다. 언니. 어, 혹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가 있으면 요기, 얘기를 해라 내가 알아보니까 거짓말인 거다 안다 솔직한 고백을 하라 내가 여기서 뭐, 뭐, 뭐, 뭐. 그 다음을 유추할 수 있지 어,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아, 음.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도 살렸네 살렸어 네. 그런 거 살렸네 진짜 리플리라면 인정 안 했겠지 <웃음> 더 심한 거짓말이 또 시작했겠지 <웃음> 가난 말기보다 심한 거짓말이 어디 있죠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아지 <웃음> <근데 웃음> 우리 주제 얘기해야 되는데 <웃음> 아네그 힐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예배팀 힐송 힐송 힐성 힐성, 힐성. 힐성. 힐, 힐. 힐. 힐성. 힐. 힐성. 힐이라는 n g h 있잖아요. o n g Hillsong, Hillsong, h i l 서 s o n g h 서 l l s 서 n g Hillsong, 고 i l l s o n g Hillsong, h 인도자 s o n g h i l l 가 o n g h i l l s o 고그 Hillsong, Hillsong, h 가지고 제목은 힐러 어. 힐러 힐러는 뭐죠? 힐러는 치유 치유자 아, 하나님이 예. 나를 고쳐 주신다 힐러라는 곡을 써가지고 이걸 했어. 예. <웃음> 근데 가짜였어. <오> <웃음> 아, 거의 리플리 중국군이네 거기 <웃음> 가짜였어. 야, 그래, <웃음> 너무 심각한 수준이네요 아, 그래 이제 그 음반 다 폐기시키고. <웃음> 야 진짜. <웃음> 걸 때려줬어요. <웃음> 진짜 대단한 사람들. 저는 네. 리플리 중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리플리증인가요 아니, 게 제가 그러면, 생각이 드는 그렇게 거예요. 거예요. 추석 기간 아니 추석 아니구나. 어머 어머, 호응증인 중반. 아니 왜냐면 <웃음>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거짓말한 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계속 믿는 마음의 네. 병이다 정말 엄청난 병이죠 네. 김건희가 근데 제가 육성을 잘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날 기간에 이제 막돌아다니면서 쇼츠로 김건희 육성만 있는 걸로 다 봤거든요? 근데 말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약간 에이스야. 아, 그러니까, 에이스. 어,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말투가 에이스였에이 <웃음>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에이스 같은 느낌? 맞아. 진짜 에이스 같은 느낌. 자기는 에이스는 아닐 거야. <웃음> <웃음> 그렇죠. 진짜 너무 천박하게 그제 없더라고요. 말투. 자 그럼 와. 오늘 질문 하시죠. 네. 아까 댓글이 있었어요 네. 어디 갔느냐 예. 마스크로 머리 묶었습니다 우리 캡틴 마장님께서 저는 무교인데 음. 저, 전 여친이 계신 거였습니다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예배도 참,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사도 향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해서 제사 때 방해라도 어. 들어가 있으면 <웃음> 어떻게 했냐 했는데 싫다고 나중에 아유. 생일 이벤트를 제대로 못 해줬다고 이별 통보 받았던 <웃음> 기억이 있네요. 아니, 너무 안 치네. 아니,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그거잖아요. 네, 종교가 그쵸. 다른, 네.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되나요? 이거 있잖아요. 네. 음, 음. 근데 이게 적용이 개신교한테만 적용이에요. 아시죠? 음, 불교 사람들은 오케이.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자, 제가 일단, 아, 맞아. 불교는다니에요 명쾌하게 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오. 기독교 환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웃음> 환자하고 개도교, 어. 개도교, 기독교, 환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환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환자는 야, 어떻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음? 기독교인인가, 기독교 환자인가? 어. 어떻게 <웃음>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진짜? 기준? 아, 여기 어. 캐팀 마장님이 쓰셨는데 타협이 안됩니다 <웃음> 아, 그럼 환자구나. 타협이 안 되는구나. <웃음> 타협이 안 되면 환자다. <웃음> 기준이 있어야 돼, 맞아. 기준이 있어야 돼.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자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어 내 이제 절친 절친이었죠 음. 절친이었는데 기독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 그게 일부 기준이요 맞아. 기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교회 있잖아. 안에서는 음. 이렇게 하겠나고. 아 나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을 어. 가진 사람하고만 할 거야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이 지들이랑 결혼하겠대? 어. <웃음> <웃음> 아 그거 생각 <생각하고> 못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요즘은 바뀌었어 못했네. 세상이 왜냐면 너무 못했어. 기독교 환자들이 많아 교회 다니는데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얘기해 드리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기독교인 피하세요 <웃음> <웃음> 네. 친구만 하시면 친구. 네, 아 친구도 마시고. 하면 안 되나요? 결혼하지 친구도. 마시고. <웃음> 너무 과해. 진짜. <웃음> 아니, 세상의 모든 기준을 음. 교회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좋은 신앙이냐고. 아니죠. 아니 사람이 교회만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렇지. 밥도 그치, 먹고 그래. 철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될 거냐? 그런 사람들 많아. 맞네. 교인들 중에 아그 기독교만 믿고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살아 근데 그게 오. 좋은 신앙이라고 살림도 안 하고 막 애들도 안 돌보고 많아요 생각보다 야, 그런 사람들 그건 너무 심하다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 어, 그, 그런 그게 환자네요 진짜 이 정도면 기독교 환자죠 진짜 답안 나오는 인간들이에요 오 세상에 그니까 러뭐 무슨 뭐 종교 기독교 뭐 아니 필요 없어 기독교 환자는 무조건 피하세요 그러면 돼 음. 네. 피해 <웃음> 피해야 돼 아니, 답도 안 나와 <웃음> 그런 인간들은 내 말도 안 들어! 내가 목사인데 내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들어 그럼 너무 심하네 진짜 나를 이상한 놈이라 그러지 <웃음> 목사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와우.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자기는 좋은 신앙인이고 그리고 이건 다 세상 일인데 음. 나는 영적인 일만 하겠다 이러는 거야 <웃음> 그럼 뭐 지가 무슨 뭐 무당이야 씨발. 뭐 영매야 <웃음> 어? 왜 어떻게 영적인 일만 해? 어. 살림 뭐 하라고? 결혼 뭐 하라고 하냐고. 얘는 뭐 하러 났어? <웃음> 아니 너무 많이만 너무 많이 만나신 거같아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는 직접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기 아, 들었지. 어... 왜냐면 나는 그런 애 만나면 가만안 두거든. 어. <웃음> 탄 들렸어. 이러는 거 아니야. <웃음> 뒤통수를 후려갈기지 이쌍 정신 차려라, 이 씨. 어? <웃음> 당신 사탄 들렸어! 지금 사탄 들렸다고 <웃음> 아 괜찮네요 그거 멘트 찰지네요 아니, 주변에 그 기독교 신자인데 아닌 사람과 연애한 사람 없어요? 아 있죠! 목사님 있어요? 많죠! 네. 아니 네. 많진 않고 많진 않나? 아니 우리 큰엄마가 완전 기 절실한, 아 뭐라 그러지? 절박한 뭐라 그러는데? 신실한? 음. 그 기독교 신자신데 우리 큰아버지가 독실한? 아, 독실한 그렇지 <웃음> 도 맞는 것 같아. 신실한도, 신실한, <웃음> <웃음> 독실한 기독교인. 거기는 신실하고 진짜. 여기는 실신했고. <웃음> <웃음> 실신 영초전, 영초전입니다. 근데 우리 큰 엄마가 큰 아버지가 완전 지, 진짜 절실한 비도 비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음. 제사도 안 지내셔. 그래서 큰 엄마 막 음식만 하고 제사 지낼 땐 사라지셔가지고 난 근데 근데 좀 그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잘 사세요. 잘 사시는데 이제. 이 밑에 이제 자식들 자식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음. 우리 사 네. 아, 다른 그렇... 종교로 가셨구나. <웃음> 저희 친가 댁도 여호와의 종 신천지 아. 이제 개독교가 아, 많습니다. <웃음> 저기는 더 복잡한 자유민주주의. <웃음>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집어면.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만나야 잘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질은 달라. 내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야 잘 산다 그러잖아요 아 어른들이 서로가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성향이나 기질은 다르게 만나요 네, 그러나 그렇죠. 가치관은 음. 같아야 돼 음. 가치관이 다른데 기질까지 다르다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이 가치관의 충돌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음. 예를 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음. 음. 그래서 좀 돕기도 하고 그런데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돈이야 맞아. 인생의 음. 모든 목적이 그걸 왜 그렇게 남한테 주고 사냐고 그다 필요 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웃음> 그럼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지 서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목사님 아내분 사모님은 음. 기독교인이신가요? <웃음> 그걸 뭘 뭐, 뭐, 말이라고 그래? 야 목사가 그러면 난 그런 재주는 없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좀 자유롭게 비기독교인이랑 연애도 하고 <웃음> 또 이렇게 아니 그리고 목사님이 비기독교인이랑 연애하신 경험이 없으세요? <웃음> 없어요. 아 진짜요? 하나 음. 얘기했잖아. 나는 엄청 보수적인 교단에. <웃음> 교당 보수적인 교당과 보수적인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런 집안에 아 자랐다고 나가 그랬구나 그러면 목사님... 지금이나 되니까 이, 이,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면 종교적인 그게 1번이었어요 기준에? 뭐그런데 궁금하다 어. 아니 일본이라기보다 그건 전제죠 전제 아 음. 자연, 그게 일본이네요. 자연스럽게 그냥 전제가 네, 되는 예, 예, 거죠 예. 왜냐면 목사인데 목사 마누라가 목사 마누라가 그 교회를 진짜요? 안 다니거나 <웃음> 뭐 이래봐 <웃음> <웃음> 얼마 골때리아 아, 그렇구나 이해하겠어요 목사의 삶을 아 그렇구나 이거 일종의 전제였고 어. 어 이제 그 그리고 저는 몇명 많이 사귀어 본 것도 아니지만 <웃음> 그래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아다 그래. 네. 어쨌든 교회에서 만나셨겠네요 그리고 만나기는 교회 교회에서 만났어요 다 아니요 어, 어? 학교에서도 만났고. 학교, 그러니까, 학교도 교회, 학교도 교회.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웃음> 우리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삶 자체가 음. 교회나 신앙이나 이거 외에는 벗어나서 사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 그런데 음. 내가 나를 생각해 봤어. 최근에 나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가끔씩 예전 친구들을 이제 음. 연락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총신대 졸업 동문들도 있고 하니까 동기들도 오와. 있고 하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많이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 그 친구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만 있고 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안 만나고 오히려 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음.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고 음. 음. 옛날 같으면 이런 거안 하죠 어떻게 이 지옥의 뜰감들이랑 내가 무슨 <웃음> 방송을 하냐 <하자. 웃음> 거기에 넣어 주시니까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럽습니다치 <웃음> 어? 제가 좀 장작, 한 장나무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데 어. 지옥과 위관들하고 어. 무슨 뭘 같이 해. 네. <웃음> 존중하는 음. 사람은 좀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아니 언니 존중하세요? 근데, 존중... 근데 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웃음> 그 군대에서 신부님들, 스님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는데 아. 아주 우리보다 더 꼴통인 교단이 있어요. 신사 참배를 안한 교단이 있어요. 네네. 고신이라고 음. 일제 시대 때그 고신에 속한 목사인데 <웃음> 이영반이 나는 한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한 구주 받았거든요. 12중과 받았나? 구중과 아무튼 받았어. 근데 그동안에 스님들이랑은 말도 안 섞었대. 어머머머머. <웃음> 다 대머리 지옥에 뗄까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 어,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안 했대. 아, 야, 대단한데. 그래 내가 어, 저런 인간이 다 진짜 다 있네. <웃음> 말로만 들었는데 저런 인간이 있구나 <웃음> 진짜 진짜 놀랐어. 보수적인 점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보수 그 정도면은 진짜 사회생활을 거의 포기하겠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 음. 안에서만 있어도 안 되니까. 안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진짜 안에서. 교회 안에만 있어도 되니까. 고신 그래서. 유명한가 봐요. 고신이 네, 그렇죠. 고신. <웃음> 아 유명한가 봐요. 네, 고신은 박수도 못 쳐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왜요? 찬양도 못해. 찬양도 이런 것도 못해. 시끄럽다고? 방박하다 이런. 거 어머 웬일이야. 진짜 너무 너무 그렇다. 너무 그렇다. 신기한 교게다니요 거기도. 그렇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그때도 내가 아무리 보. 보수 교단에 있지만 나는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 언제 내가 스님을 만나겠어? 음. <웃음> 신부님이랑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만나서 이야기도 더 많이 해보고 해보려고. 어...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어떤지 얘기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와 진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와...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냥... 성향이 아이. 아... <웃음> 고중 아그 아이 인가. 완전 그 사람이 이니까. 이내 외향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웃음> 도저히 설명이 그, 그 안된다 단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이 그 사람은 불교 스님하고는 말도 안 하겠다. 야. 그러니까 지옥에 뜰 감인 거지. 어. 와 대단한데 스님 저고신 근데... 교회는 지금 바구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구 박수 아박 바구침 바구침 바구지금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요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구침 바고침 바구침 바구침 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오, 지금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웃음> 종교가 다른 것, 신앙이 에, 신앙이 뭐 무교다, 음. 기독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이라고 봐요. 가치관.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소자. 연약한 자, 어.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냐 야오. 아니면 나경원처럼 그런 인간이냐 나경원 네. 나, 나, 나경원 요즘 뭐 꼬셔요 우리 나경원이 무슨 뭐뭐 뭐 다구리를 당한다 는데굵어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웃음> 조국 장관이라 생각해봐 저희 아내가 오늘 나한테 특명을 줬어 <웃음> 맞네 방송에서 막 그래 나경원이 무슨 뭐 린, 집단 린치를 당한다 쳐다 그러는데 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집단 린치냐고 아니 나, 나 나경원 때문에 배현진 좋아졌잖아요 배현진이 처음으로 나홀로집에 그짤 올려가지고 음.. 그, 나경원? 응 어, 어, 나경원 응 음.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러는 음. 거야 제발 그거, 그런 그 얘기 가서 교정을 좀 하래 무슨 그거 가지고 어. 집단 린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가지고 음. 뭐 그래 음. 약간 전국에서 전교에서 막 애들 괴롭히고 다니던 애가 살짝 괴롭히고하했다고막왕따 피해자 코스프레 막 너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괴꼴힘은뭘 사는... 당했어 자기가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눈치 그... 보면서 아 이게 어쨌든 괴롭힘 당한 적이 윤석열이... 없어요 사실은 아, 나경원이 그... 그걸 알아서 설설 기고 있는 거지 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해요 맞아. <웃음> 네, <웃음> 너무 꼴배기 싫더라 근데 어? 그 그리고 기능이. 나경원이는 별로 한게 없어 음. 그냥 뭐 지가 이제 김건이하고뭐그 사이에서만 그랬겠지만 음. 음. 우리 강물 님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가짜가 (99프로) 진짜 는 (1프로) 진짜가 (3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프로) 가 (3프로) (3프로) 다 그래서 (3프로) 목사라고 제가. 3%는 존재한다. 3 네. 어, 오늘 불출만 섰네. 불출만할줄 알았어. 어, 어 지, 진짜요? 지가 얼마나 구린데 지가. 아 기가 구려서? 아니 어. 자기가 거, 갖고 있는 사악 비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이거. 맞아 맞아. 검찰이 그거 다 묻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나경원이 그거를 어, 그, 아무리 남편이 판사라고 하지만 네, 검찰이 그렇게 하고 막 기소하고 막 언론에 풀, 언론 플레이하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국짐당에 있는 정치인 중에 견딜만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다 구리고 냄새나는 놈들이 김기현이 그 인간은 장롱과 나부랭인가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자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지가 딴산 땅에 고속도로를 음.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어? 자기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오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신 분. 훌륭한 장노야 진짜. 야, 진짜 대단. 누가 국힘당 당 대표 선거 어떻게 될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관심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되나 누가 되나 다 똑같아요. 거기서 더 좋은 놈덜 좋은 놈이 없어요. 이게 많이 착각하시는 거죠. 유승민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나경원이 좀 괜찮지 않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소리입니까? 그 거기는 옛날부터 청산됐어야 되는 적폐 중에 적폐들 똥이나 설사나 작... 아니 유승민이 근데 가, 있잖아 너무 약간 처음 되게 상식적인 척 하는 거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요? 약간 가끔 이렇게 멀쩡한 척하는 자기는 되게 성급기 하면서 난얘네네들이랑 달라 거의 약간. 이낙연 느낌이잖아요 아! 오! 어, 음. 어, 약간... 이도저도 아닌 <웃음> 신념, 자기 생각과 신념과 주관, 주견이 관주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미국은요 그렇죠. 음. 대한민국은 장로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웃음> 이승만이 장로, 김영삼이 장로, <웃음> 아 이명박이 장로. 야 진짜네. 네. 이 정도면 근데, 기독교 폐지하는. 근데 거 그거를 만회시키기 위해서 무당이 나왔잖아. <웃음> <웃음> 무당이 나왔잖아, 기어이. 우리나라가 아, 아직 종교 국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님이 나오는아 스님이 나올, 나올 차례인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불교는 그래도 그런 거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좀 야욕이 없는 아,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동시 시청자수 230명을 넘었어요. 너무 많이 모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웃음> 왜, 왜 그러시는 처음이다, 이런 <웃음> 거예요? 제 <웃음> 네? 처음 처음인데요? 아, 아 연애 얘기에서 그래. 우리 연애 얘기 안 했다고요. 아, 연 아, 연애 이제 네. 시작할 건데. <웃음> <웃음> 이제 시작했거든 한시간이 다 돼가네 <웃음> <웃음> 아니 그니까 아나 너무 재밌단 말이야 연애 얘기하려고 지금 썸네일에다 자 보니까. 그러면 아까 목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가치관이 중요하다 네. 가치 관계와 네. 상관없이 그래서 음. 음.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 연애를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윤석열을 찍기 때문에 못하겠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웃음> 어, 근데 <웃음> 윤석열 찍는 사람 중에서도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웃음> 야 그게 말이 되나요? 나는... 아, 있어. 나있다 그런 환상이 결국 연애하다가 깨지게 하는 아니, 거예요. 아 근데 잠깐 들으나 봅시다. <웃음> <얘기 좀 해봐. 웃음> 아니 저희 집 앞에 있는 안경점 바이준 사장님이 근데 너무 음. 이제 인품이좀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인품이 바르신데 그냥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 윤석열 찍은 그런, 그런 분들이니다 아, 그거야 있잖아. 뭐. 근데 그것도 저는 결국 마지막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웃음> 진짜로? 왜냐하면 그 정도 그그 그 정도밖에 판단을 못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윤석열을 뽑을 수 있다. 그럼 결국 결국 나중에 싸움난 싸움납니다. 아, 아, 음. 아 그렇군요. 제 고등학교 음. 친구 중에서 친한 애가 갑자기 그렇게 윤석열. 그럼 뭐 있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친구 중에. 돈을 천만원 뜯어먹은 놈이라 어. 1억을 돈 뜯어먹은 놈이 있는데 두, 둘의 어떤 사정이 달라 오. 얘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얘는 진짜 악질적인 놈이야 그렇지만 둘다 돈을 뜯었기 때문에 그 둘이랑 친구를 다 끊겠다 이런 상황이 결국 연애하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연애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친구는 용서해줘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설득을 할 거야 어. 그럼 이때 애인이 뭔 소리나 다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웃음> 1억 띵겨먹은 놈이 능력이라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아, 그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지금 맞아요 연할 수 없어요 아, 아닙니다 민주, 민주당 꼬라지라고 느낀 건 국짐의 실체를 모르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는데 건 <웃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맞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은 꼴이에요 아 쓰레기차? 이제만 쓰레기차였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정을 아 심정이 우리 아빠가 얘기했으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똑같은 어, 이재명 피하려다가 윤석열 아, 만났다 이재명은 실체를 못 이재명은 그그정그 그, 그 뭐야 본질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많아죠 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국밥 말아먹었죠 네, 마, 마, 민주, 민주당이 말아먹은 건데 네. 그런데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이 염증이 나니까 국짐당을 찍고 윤석열을 찍는 다 음. 차라리 투표를 하지를 말지 음. 왜 그걸 가서 찍어? 그렇죠. 기권한 아니, 사람이랑은 어. 연애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니야.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아 변할 순 있죠 그럼요 수는 근데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두배세배 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웃음> 난한 괜... 배만 하고 싶은 거야 <웃음> 구배 들어갈 친구랑 <웃음> 사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건 언니가 어.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예 그렇죠. 뭐. 러니까 저는 그런 그래서 중요하다. 아, 네. 정치적 중요하다. 가치관이 맞아야 대화할수 <웃음> 아, 있다. 아, 할 또, 아, 그렇지. 그런데 이런 한지. 게 있습니다. 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가 왜 힘드냐면 음. 목사는요, 내가 월 타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치면 돼. 음. 응? 그러나 정치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와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음. 정치는. 정치는. 네, 그런 어려운 거 그게 정치는. 네, 그럴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진짜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님처럼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제가 이제 결혼했지만 근데 그럼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남자친구가 몰라서 그냥 민주당이 너무 근데 너무 사실 못했잖아요. 그러,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찍었어. 음. 그러면은 이남자의 인품이랑 성품은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뭐양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제 대선에 나왔으면 뽑았쓸 수도 있겠죠. 뭐 약간 대안이 있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뽑을 수 있다. 그럼 설득하면 된다. 이런 거지. 응, 그렇죠. 평소에 평소에 정치를 <웃음> 관심 갖지도 않고 어... 너무 이렇게 겉 모습만 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시민들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제그 채널에 와서 제가 이제 예수와 이재명이라고 쇼츠를 음.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기득권과 싸우는 사람들은 항상 조국 장관처럼 음. 당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음. 예수님도 결국 기득권자들하고 싸울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적으로는 뭐 우리 죄를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자들하고 싸우다 그렇게 된 거다 했더니 그렇죠. 와서 나보고 <웃음> <목사냐부터 웃음> 니가 목사냐부터 시작했어 뭐, 뭐 하는 놈이냐 베레베 벨 댓글이 다 달리고 있는데 <웃음> 내가 진짜 이 똥멍청이더라 <웃음> 진짜 그렇게 쓰고 싶은데 <웃음> 똥멍청이 똥멍청이 그러니까 똥멍청이 어떠냐면 은멍청이 그러니까 똥멍청이 살이 노리고 하는 수 있잖아요. 네. 딱 거기에 그대로 다 넘어가. 음, 그래서 무슨 뭐 전과가 몇 범이고 그쵸? 또 얼마나 죄가 많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댓글에 써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 어, 내가 뭐 감동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거에 움직일 수 음.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깊이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몰라서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런 거.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요 그런 얘기 가 있잖아요. 뭐 서울은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하면 코베가 코베 아, 한다고? 아, 엎어지면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눈눈 뜨면 코베인다 눈 감으면 눈, 눈, 눈 코베코인다눈 아, 뜨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조금 더 관심 있고 깊이 들여다 보아야 돼요. 표면적으로 이재명이 검찰에 불려다니니까 뭐 검찰에 불려다니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아니 씨, 압수수색을 200 몇십 아. 번을 당했는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봐야지. 왜 하나만 보냐고. 그렇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은 야 진짜 이재명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다. 음. 그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게 검찰한테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네. 음. 이명박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음. 문재인 정권 때는 뭐안 그랬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당시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뭐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 문재인 대통령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이재명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었잖아. 음. 그런데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봐야 될거 아니야. 끌려다니는 것도 봐야 되지만. 이 정도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그건 진짜 오히려 이재명한테 득이 되는 거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음,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싶요 내가 끌려가도 씨, 나와, 나올 수도 있어 <웃음> 목사님 우리한테 밥 사주고 이런 거 나중에 이렇게 직접 펴가지고 <웃음> 하실 수 있죠 저한테 10만 원 주시고 저는 음. 그 세상에 관심이 없어 무지해서 유서를 찍었다는 음. 사람이 왜못 사기냐면 세상에 관심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음. 음. 음. 결국 연애도 정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네. 없습니다 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람들이 촛불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어, 타인의 아픔에 아... 공감할 줄 알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어요 음... 아니 솔직히 사랑해서.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크게 있나? 뭐 이, 많죠 아니 야 가스 가스비... 나는 별로 없어 가슴이 입만한 노 아니 그것 좀 몰랐지 짜증나긴 한데 <웃음>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좋다. 맞아요. 네, 감당할 수 있어. 저는 뭐 잡혀가는 정도겠죠. 감옥, 감옥살인도 뭐 감옥 가는 정도 뭐. 그러니까. 어, 좀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었을까? 혜택 이 있었을 수 있죠. 아니야, 나 별로 없었어. 내가 분당에 오래 살았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 하는 동안 하나도 없었어. 내가 자식이 있기를래, 뭐가 있기를래. 나한테 아, 그러네, 그러네. 피부로 와닿는 게 하나도 <웃음>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왜 나는, 근데 왜 나는 내가 그렇게 맨날 이재명 노래를 불렀을까? 어, 그러니까. 나잘 되자고 그랬나? 어, 사회가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등신들이 찌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 그런 놈들은 유성열이나 찍고 말이야. 아, 어? 장난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 사귈 수 있겠냐고요, 그런 아, 사람들이라! 알, 알겠어. 말이 됩니까? 알. 이렇게 열성적으로 설득해줘야죠. 아 근데 아까 누가 음. 여기죠? 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고. 여기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살고 있다 하이랜더님이. <웃음> 있다고! 다 이제. 네. 네. 근데 연애 저는 때... 그럴 수 있죠. 연애할 응. 때는 헤어져야 된다는 건데. 아. 결혼을 했어. 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상과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럼, 그럼, 그럼. 사셔야죠. 그거는 최대한. <웃음> 최대한 사셔야죠. 그래, 맞춰봐야죠. 그럼요. 네. 사람은 정이 무서운 거예요. 아,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힘들긴 진짜 근데 이게 있어. 진짜 극단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극과 극.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이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사회 모든 문제를 다 알아가지고 음... 깨닫고 이제 그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고 어... 다 자기 배우자는 여전히 그냥 할렐루야고 그냥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믿고 특히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막 민주당은 빨갱이고 막곧 공산화되고 여전히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런.. 저러...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그..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웃음> 이 정도면? <웃음>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그 지경에 빠질 때까지 말리지 못했다는 거는 그게 아니, 아니, 있는 아니, 아니, 그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웃음> 어. 웬만한 교회들이 다그 지랄을 했어. 어. 그 짓을 했다고, 웬만한 교회들이. 그래서 어. 실제로 지금도 교회들이 세뇌를 당한 거지. 교회들도 지금도 제, 제 방송 와서 그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드릴 때는 뭐뭐뭐그 민주당 빨갱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음. 뭐 목사님 방,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짜증 나서 그런 게뭐 하러 다니냐고. <웃음> <웃음> 이제 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게 아예 가지를 말라고 어통처 어통처 어, 어, 그런 말지. 가지를 말라고 제발 에이, 그 개소리하는 목사들 뭐하는 그 설교라고 듣고있냐고 설교는 영적인거기 때문에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 가지 말라고 막 제가 그러는데 어... 차라리 나랑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어. 온라인으로 내가 <웃음> 찬양도 해주고 얼마나 찬양 뭐 온라인 나 혼자 찬양한다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렇다 그래 얼마나 좋아 <웃음> 어? 그러니까요. 어? 양이삼 TV 구독과 좋아요 빨리 들어가서 양이삼 TV, 양이삼 TV <웃음> 여러분 이 설명해서 소용없다니까요? 양이삼 TV에서 다 오신 네. 분들 이요 <웃음> 지금 화음의 다섯 가지 화음을 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양이삼 TV 어, 들어갈 그러니까 수있습니까 좋은 기독교에서 건강한 찬양과 건강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요. 정신이 좀 맑게 깨어나시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주에 한번저 진짜 교회 오는 심정으로 뭐내 영혼을 이렇게 맑게 한다 이런 심정으로 목사님과 이제 음. 방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방송하고 나면은 약간 그 머릿속에 있었던 때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사라지는 오늘 느낌 오늘 연애 때는 좀 벗기셨고 아, 아니요 <웃음> 오늘 원래 주제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웃음> 아, 뭐지? 이분 성경 내용은 다 사실인가? 아아 아니야 사후 세계 아, 그건 다음 아니야, 주 그건 다음 주입니다 아 다음 주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했어 아 성경 내용은 다 사실인가? 오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 구독 누르셨대요. 감사합니다. 양이삼 t v 가셔서 <웃음> 온라인, 온라인 카타콘 교회에 함께 해주세요. 자동공닫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음. 중간도 있고.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진보적인 게 있고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건 모든 게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사실이다 음. 이렇게 보는 거고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야 네가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러면 그런 말 못한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좀그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있고 또 그냥 덧붙여진 것도 있고 이런 거다. 이렇게 <웃음> 보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개신교 자체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 끌어왔기 때문에 음. 권위가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음. 이쪽에 보수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진보쪽에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을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음. 음. 음. 용납이 안 되지. 조식기도 음. 마귀식기도 아니야 저거? 음. 성경을 부정하네? 뭐 이렇게. 음. 그러나 성경이 부정될 정도의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한다고 할 정도로 시각을 가지면 안되겠다라 음. 저도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갔더니, 음. 이스라엘을 갔더니 성경이 좀 뻥이 심하네. <웃음> <웃음> 왜요? 이스라엘에서 볼뭐 분이에요? <웃음> 네. 성경에, 성경에 뻥이 좀 있어요. 아, 아, 아, 뻥이 예. 뻥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그런 그 뻥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는데 몇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냐면 6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이 뭔가요? 약간.. 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이하다 나왔잖아. 어 출애굽, 출애굽. 아, 출애굽. 안 몰라? 아 들어는 봤는데 어, 어. 뭔지 잘 몰라. 출애굽 애굽은 이집트예요. 아 네. 아 네. 어, 이집트 탈출. 모세 이집트 탈출을 <웃음> 60만, 60만 명 했다. 모세는 알잖아. 아, 모세가죠. 아, 모세가 기적으로 바다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어, 그때 거. 그때 이제 출애굽 할 때. 아, 그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런 건가요?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세 아. 영화도 있잖아요. 어, 그렇지, 뭐, 실제로 영화 있어. 그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웃음> 어, <근데> 뭐, 연결은 <웃음> 안돼 있어.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어.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지금 이,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것도 홍해가 아니라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 Read 리드가 뭐예요? 리드요? 어. 리드 아니고? Read. Read. 아, 리드. 갈때뭐 이런 거데는데갈때바을 그래, 지난 거다. 갈때물이 찰랑찰랑 조금씩 있는 아 그걸 지난 아 거다. 아, 진보 쪽에 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아 실제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랑 아 이런 걸 보면서 네, 진보적인 네, 그 학자, 네, 그 신앙인들을 네, 그렇게, 네. 그게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음.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60만 명, 60만 장정이야. 그것도 그러면 더 많아지는데 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60만명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 60만명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어려워 어 그런만한 공간이 아니야 어 그쵸, 엄청 작아요 그쵸, 그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 어 경상도만 밖에 안해아 진짜요? 어머 예, 너무 조그맣다 예,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 기법, 그좀 과장하는 기법들이 그 시대에 예, 고대 근동의 표현의 기법이었어요 네. 아, 그면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 고대 바벨론의 왕이 몇 년을 산지 알아요? 이, 200년? 10만 년을 살았어. 오, 엄청난 분이네요. <웃음> <웃음> 고대 바벨론의 너무 그러니까 그 왕을 높이기 위해서 <웃음> 10만년을 <웃음> 10만 산 왕이 있는 거야 <웃음> 아... 그걸 보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근데 왜 죽었어? 10만년 살았는데요? 내가 <웃음>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죽셨나 <웃음> 보지? 어? 아, 그러니까 그게 됐다. 그게 <웃음> 당시에 당시에 그 기법이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법. 쓰는 게 네. 원래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갑자기 네. 무에서 신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과장되고 전파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맹국장님이 이야기한 그 신화를 음. 좀 털어내자 음.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오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 야뭐 무리를 걷고 이런 건좀 너무 과장 아니냐 굳이 아.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음. 해 내가 아까 군목 후보생 때 얘기했지만 후보생이 아니라 훈련 받을 때 얘기했지만 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훈련 받는데 기숙사처럼 돼 있어요 음. 내무반이 내가 아홉 명인가 여덟 명인가 우리 방에 같은 방 있었어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예, 그런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어... 친구야. 그러다가 이게 야런 거 무슨 얘기 막 하니까 아이고 요즘도 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걸 <웃음> 믿는 순진한 <웃음> 목사들이 있다고.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쇼, 저런 놈이 진짜 있구나. <웃음> 있다고 하더니 서로서로 <웃음> 서로가 <웃음> 서로를 약간 계속 불신하면서 저런 뭐야. 놈이 진짜 있구나. <웃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웃음> 교회 안에서는 안 먹혀요. 음. 진짜 무리를 걸었다고 해야지. 아니,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물을 걸고. 예수님을 만약에 무리를 안 걸었다 그러면 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놈이라고. 야,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세상에 그런 놈들이 있구나.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신학은 <웃음> 진보적이지만 교회는 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에이. 없어요. 어... 보수적이어야 교회가 견뎌내는 거야. 그렇죠. 뭐, 이게 뭐라고 했죠? 신적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막 절대적인 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예수님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네 완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 음.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신기술이잖아요 그 그걸 그걸 똑같이 할수 있어야지. 아니 완전 신기술이지 야, 그걸 똑같이. 야, 그러니까 무슨 내가 과학이야? 예수님. 과학, 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만약 증명한다면 예수님 은 하나님 아들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물 위를 걷는다. 이러면 자, 이거는 이제 자,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게 없어서. 뭐냐면 네. 과학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바빌론? 뭔 바벨론이야. <웃음> 저막 던져. 씨. 몇백 년이에요. 불과 얼마 안 돼. <웃음> 한 1, 200년 바빌론도 과학이 있었어요 한 200년 정도나 밖에 안 됐어요 유물론 관련론 싸울 때아니야 과학적인 사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 예수님 시대에는 아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 과학적인 아게 어딨어 신앙적 사고를 했구나 당연하죠 지금은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이게 나오는 거지 아 몇백 년 전만 해도 불과 과학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약간 그거 사회 시간에 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신앙의 아무튼. 영역과 과학의 영역은 뭐가 맞냐로 덤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거지 어. 네. 그렇죠. 우리 약간 어 근데 이거 되면 재밌는 것 같아. 갈대밭을 걸었다 정도. 그럼 또 우리 저희가 알 만한 것 중에서 약간 과학적으로 그냥 근데 그렇게 어어뭐 궁금해 네, 궁금해. 뭐 사례가 뭐 있나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근거들이 또. 그까 어, 다른 거. 네, 모세 말고 약간 음. 좀 아는 것 중에서 <웃음> 우리 아는 걸처럼 모세. <웃음> <웃음> 그거밖에 홍해. 홍해도 들어갔어 홍해 들어. 홍해. 홍해, <웃음> 홍해. <웃음> 근데 이제 거그른 것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음, 성에에여호호아아가 이제 그 가나안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하고 이제 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하 g song s 싸우우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o n 아 song 해가 n g song song song 기 o n g s o 그리고 해가 멈춘 사건이 딱 나와. 오. 근데 내가 이제 그건 학교 때, 학부 때 가서 공부한 거, 공부할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나사에서 뭐 이렇게 그이전의 시간대나 이런 걸다 조사를 했대요. 오. 그런데 하루 24시간이잖아? 음. 그런데 유일하게 24시간보다 긴 시간이 하나 있는 거야. 오, 오 진짜요? 어. 왜? 어? 그래가지고 그치? 성경에서 오. 답을 찾은 거지 어, 진짜요? 어.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대박 이거 약간... 생각나? 기록이 남아있는데 네. 그게 아직 그 해명은 안 됐는데 그쵸, 그쵸. 성경에는 남아있고요 어 네, 네, 그거 네. 너무 신기하다 아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사나 과학자들이 과학을 막 연구하잖아요 아 그러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 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아 있겠지 아 그렇네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지구 평평설 약간 이게. <웃음> 아니, 너무, 너무 인류의 역사를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은 <웃음> 어, 자기 시대에만 다 해명이 돼야 되나? 어, 다음 그렇구나. 시대에 그러니까 해명될 수도 그 있지.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찾아가다가 음. 아 이거는 진짜 신이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오히려. 오 대박. 너무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 지 지난번 시간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얘기하라고 내가 다 갖다 맞춰줄 수 있다고. 다 갖다 얘기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러면 신앙을, 신앙은 뭐 없는 거다 혹은 뭐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있다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어요. 왜냐면 왜냐 <웃음> <또 시작이야. 웃음> 우리 또 시작이야. 소... 아니 아니야 진짜 우리 내 친구가 어렸을 때 삼익구에 막 데려가고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그 영적인 그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느낌 이런 것들 이 있어. 음, 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아니 김건희 잘 되는 것도 보세요. 영적인 거죠. 이게 망할 거지만. 거예요. <웃음> 걔는 기독교 신자 아니잖아 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나희님이 이남희님 목사님 <웃음> 예수가 예수가 문두병도 아, 네. 고쳤다는 거 진짜가 성경에 많이 나와죠. 문두병을 네. 고친. 사례 근데 살해. 진짜 네. 고 의사였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음? 의사였을 수 있죠. 의사? 이렇게. 응, 이렇게 다 고칠 수 있는 그 뭔가. 시대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끼켜봤자 그 감남유, 감남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 아 그런 거 정도 발라주는 거였어요. 뭐뭐뭐뭐뭐 근데 실제 네. 올리브유는 지금도 아주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이 있잖아요. 그거는 네. 지금도 그렇게 좋은, 기, 좋대요. 어. 네. 그래서 그게 약으로 썼어요. 민 과학적인 아, 게 있네. 당시에 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의술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 중세 시대에는 알아요? 머리가 아프면요,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해서 머리 빵꾸를 냈어요. 맞아, 맞아. 두통을 빵꾸를 냈어요. 아, 더 아플 것 같은데. 오. 아니 그니까 그게 의학이었다니까. 는 거지. 그게 의술이었다고. <웃음> <웃음> 네. 죽는 거지. 그 의술이었어요. 그러네. 아 제가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기 한번 전에 정말 괜찮으신 목사님 한번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음. 옛날에 여자 목사가 될수 있어요? 있죠. 어, 있어, 아, 교단마다 있어. 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적인 교단, 우리가, 우리 네. 교단 같은 데는 안 되고 네. 좀 진보적인 데는 되고 어. 네. 그 완전 극진보적이셨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노동자분들 파업하시고 할때그 똥물 튀기는 거막 이런 거 했잖아요. 여공들한테 음. 김영삼이 음. 그때 네. 나가서 싸우셨던 운동하셨던 분이셨는데 전 그때도 약간 하나님을 본것 같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음. 눈, 그니까 예수님이 눈을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해주고 뭐 말을 못했는데 말을 트이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네. 못 걷는 병신인데 걷게 해주고 이게 사실 진짜 병신이라니. 뛰어... 아... <웃음> 목사님도 아까 병신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병신이라고 병신. 병신은 장애인 하라고해요 빨리 <웃음> 이거 알았어세요 등신 응, 등신이라고 네, 등신 해야지. 등신 <웃음>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해줬던 말씀이 너무 영적이었어 뭐냐면 눈에 진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 해주... 어, 너무 감동 눈물 날것 같아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고 세상을 바로 볼수 있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 말을, 말문을 을말 틔워주게 한다는 건 올바른 얘기와 옳은 가치관으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수님의 진짜 뭐 말씀이고 응.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게 래서 이제 참된 보, 기독교에...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웃음> 왜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웃음> 진짜 나는 <난> 운동병 고쳤는데. <웃음> 왜 안이라고 하냐. 그렇게 <웃음> 네. 우리 <웃음> 댓글창이 우리 음. 방송과 어울리지 않게 많은 종교 언어로 가득 차고 있어요. <웃음> <웃음> 바알메크 그 유적지 찾아보세요. <웃음> 메소포타미아 나왔어요 지금. <웃음> 메소포타미아, 뭔지 메소포타미아 아니, 오래 뭔지. 이분은 이분은 그 같아. 안티키도 게임 같으신데. 아, 김대강님 발이 아 네. 어, 하위신이 되고 막 악마가 됐다가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안, 근데 우리 지금 그김대강님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응. 팩트들이 있어요. 어 네. 공한테 네. 네. 네. 있나이다 술의 나라가 공한테 있나이다 할렐루야 술의 나라가 술의 <웃음> 나라가 어, 진정한 아, 기독교인 같 아, 어, 되게 격식 있는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웃음> <웃음> 우리 시청자분들의 높은 수준 때문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방송의 급이 확 올라갔네요 <웃음> 진짜 아맷 서포트하면 나 중학교 때로 처음 들어봐 <웃음> 저희가 <웃음> 저희 방송 좀 홍보를 드리면 저희 2주마다 한 <웃음> 번씩 방송을 합니다 <웃음> 어, 요일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웃음> <웃음> 시간은 잡을 때마 아니 때마다 우리 양이삼 TV는 정해져 있어요. <웃음> 수요일 밤 10시 아, 격주로. 양산 삼 v 그 TV로 보셔야 됩니다. 네. 양산 TV는 수요일 밤 10시, 10시. 격주로 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송을 하시는 네, 거고 다음 올라요. 주에 또 방송을 오케이. 하시는 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그 녹화할 때마다 그냥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웃음> 네. 물 들을 때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진짜 300명이 다돼 가는데 여기서 방송 끊으면은 좀... 이게 뭐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지금 고민인 거거든요. 지금 아, 저희가 진짜... 오늘 원래 2회 분량을 <웃음> 찍어야 되는데, <웃음> 라이브를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걸 당황스럽게.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보시는 걸 진짜. <웃음> 어떻게 더 할까요? 그럼, 의견을 그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 네. 아니, 그런 에피소드 얘기 더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 거. 그래서, 어, 오늘 한 시간치 이제 방송을 하고, 다음 주양희선 TV에서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살짝 하고. 딱 인사 네. 한번 하고, 이,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웃음>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웃음> 응. 하나. 마무리 볼까요? 멘트를 하고 네. 여러분 네. 방송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 들어왔으니까 노는 아, 계속, 계속 저은 생각입니다. 네. <웃음> <웃음> <보기만 웃음> <나는. 웃음> 먹이 자도 자, 자 문병성님이 저... 말장난 좀 그만해라 하셨는데 <웃음> 네. 저희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원래 말장난 오져라. 네. <웃음> 네, 아니 우리 오저라. 저희가 저희 채널이 원래 제가 이제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듣는 분들은 뭔 내용도 없이 <웃음> 웃는 소리만 난다는 거야. <웃음> 마이크를 뒤로 써야 돼. 어? 뭐냐고 이따이 방송이냐고. <웃음> 진짜 놀라우시죠? 네. 그래도 들으시는 네. 분 저희도 가끔 들을... 자게해요 근데 목사님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웃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웃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원래 이 방송은 그걸 위해서 만든 거다. <웃음> 너무나도 꿋꿋한 목사님 덕분에 이 방송이 지금. 아이내 방송 내 방송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난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웃음> 재미가 없어가지고, 늘 진지하게만 해가지고, 힘든데. 그렇죠. 일주일에, 이렇두 주에 한 번씩이라도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시면. <웃음> 응. 그냥 양해해 하세요. 수. 이래라 네. 저래라 하시는데, 저는 신경 안쓸 거다. 찰롱.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웃음> 우리 지난번에 네. 그. 집회 때, 전국집회 네. 전국 아, 때, 맞아, 맞아. 제 팬을 처음으로 만나봤어요. 우리,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웃음> 만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 <웃음> 뇌를 써서 너무 재밌다고 이러면서. <웃음> 뇌를 써가지고 <웃음> 너무 재밌으셨다고,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뇌를 많이 쓰, 그 쓰는 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 그죠 그죠 약간 그 아인슈타인네처럼 네. 제가 원래 한일아인슈타인도 <misf assessing> 1%밖에 못 썼던 거 아니죠? 주프까지 <웃음> 그럼 저는 0.00001에서 000 0.00002로 000 000 <웃음> 훨씬 조금 더네 여러분 제 뇌가 이렇게 팍장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뭐야? 네또왜또 <그건> <웃음> <웃음> 맞박을 까고 그래? <웃음> 어 진짜 너무 못생겼다. <웃음> 네. 자 그럼 일본 네. 인사하시고 네, 네. 이거 마지막을 마지막. 이어서 참...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우리 그 지금 댓글에 올려드린 네네0102676289 이게 그한살림에 들어가는 사과로 만든 사과즙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고요 제가 이거 제가 뭐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제 친구가 하는 건데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네. 네. 저희도 뭐 네. 뒷간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어서 <웃음> 그냥 그러니까. <웃음> 저희는 받는 게 없어요 저는 받아먹은 게 없어 <웃음> 아 오늘 받았다 네. 오늘 받았잖아 <웃음> <웃음>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과즙 주문하시려면 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호로 주문하셔서 사과주. 뭐야 또다 흘리고 있어 아아까움다 아, 제발 그만 세게 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솔직 담배래 솔직 담배 <웃음> 솔직 담배 양희삼 목사님 <웃음> 솔직 담배 괜찮다 솔직 담배 <웃음> 어자 지금 아까, 아까 기준으로 300명도 넘었습니다 <웃음> 지금 딱 어, 네. 어, 300명이네 지금 야 네. 대박이다 네 그러면 1부 마무리하고 바로 네.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금토끼님 양희삼 TV 다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양희삼 TV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양희삼 TV입니다 커트 커트 자. 먹고 있는 비타민 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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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52 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우틴 검색하시면 됩니다.